아 조심조심 조심. 어. 어. 혼자 다 해라 그러면 나 간다 안녕 요런걸로 일단은 먼저 빼야돼요 뚜껑을 뚜껑 한번 올리고 지게뻥 다음에 볼트 빼는 거. 거를 어, 네. 쭉쭉쭉쭉 하고, 위에서. 위 이렇게? 어. 조 심해서. 한 번에. 아! 어, 어. <웃음> 이렇게 하고. 이제 이거를 네모난 거 빼고 이렇게 돌리는 거네. 어. 아 오케이. 다시 다시 다시. 오케이 성공. 하고 껍데기 다시 씌워주고. 오케이. 어, 어. 어. <웃음> 허리 아. 조심해. 줘봐 조심. 어, 무겁다. 허리 주위. 조심조심. 아, 쉽네 그거 의자 접어보러. 일로 그 밀었죠. 오케이. 조심조심 어. 어. 어. 어. 어. 허리 조심해래 역시 처음이 어렵다 하다보니 울렁이 생기네 어. 오. 틈을 살짝, 살짝만 들어주면 돼. 틈을 보여줘. 저도 잊어먹으면 안 돼. 이런 거 구하기도. 손으로 받쳐줘. 어. 안 잊어버리고. 됐다. 빠진 거야. 살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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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가 딱 물리는 쪽으로 세게 세게 봐라 어 부러질 것 같다 이래 땡겨야키다 빠졌지 그게 이거 사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가감하게 뜯을 때는 뜯으세요 대자뷰다. 어? 대자뷰 음? 아, 대자뷰. 네. 나 이거 꿈에서 꿨다. 진짜. 어 잠깐 잠깐. 어? 어 어.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깨면서 음. 우리가 캠핑카를 만들 일이 있겠나? 이생각이거든 우리 쌤과 내 대자뷰 거짓말 같나? 아이 맞다. <웃음> 진짜 맞이 <많이 웃음> 어디 키로 따야 돼아 네, 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체크인 달라고요 네 네. 녕가니까어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있기 삼바이다 안녕하세요 아, 이거 자작하시는 거 아니네. 네. 아주 세금으로도 자금 많이 하시더라. 소세지 조금만 쓰면 나를 하는데 이거 하는데 잘안 하면 1,700만 원이 더거든요 밭에까지 전부 다. 아, 차값 빼고요? 네. 아. 세금까지 다 해서 네. 1,750만 원이더라도. 네. 저희는 이제 돈, 업체에 맡긴 많이 드니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, 네. <웃음> 오. 어, 저도 전복아, 거기서 뭐해? 여기 앉아 있을 거야? 재밌네. 이런 건안 챙겨도 돼? 꼭 챙겨야 돼. 응. 뭐 이거를 뜯어내려면 요 피스가 여기 박혀 있는데 이거를 이걸로 돌돌돌돌돌돌돌 돌돌 돌돌 계속 돌려서. 이거를 빼내야 돼요. 이 많은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서 다 드러내야지 밑에 바닥을 뗄수 있어요. 자기가 이걸 내가 열어줄 테니까 자기가 이걸로 해. 아. 어. 오고 있다. 여기도 안 풀었잖아. 어? 하나도 안 풀었잖아, 이게. 응, 쓸게. 아니, 움직일 때, 여름에 뒤에 에어컨 안 나오면, 이 큰데, 앞에 이렇게 에어컨만 나오면, 덥다고. 그럼 아, 맨날 우전할때 오늘... 때 앞에만 트는데 뭐 소리하네. 아 맞나? 어. 원래 뒤에는 안 트는 데 뒤에 안튼는데 아. 뒤에 사람이 안타는데왜 트는데. 말 겁나 싸하지오이 <웃음> <웃음> 진짜. 혼자 다 해라 그러면. 나 간다. 안녕. 어차피 내 혼자 다 하고 계세